하이 오늘은 도어즈 버카와이기요미 도어즈 모드인데 저번에 플레이 한번 했었죠? 근데 이게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그 드레드라는 새로운 괴물이랑 비밀 창고가 업데이트 됐는데 여기서 제작자분이 무려 2만 로벅스를 뿌린다고 해요. 야, 지금 2만 로벅스면은 30만원 돈이거든요? 30만원으로 공짜로 준다고? 바로 도전가자. 공짜 로벅스 받으러 가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자, 지금 50층까지 미리 좀 뚫어놨어요. 예. 제프의 상점, 짭게임이기 때문에, 에 프리드샵이라고 돼있죠. 노래 좀 바꿔봐라. 여기 바비랑 그리고 알고블리노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빠밤! 아, 진짜 비밀 금고가 생겨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설마? 이거 천 달러짜리 열쇠 이거야? 아니 이거 너무 비싼데요? 천 코인이 필요한데 백 코인 당3 0 로벅스 그러면은 천 코이면 3 0 0 로벅스? 거의 그럼 한 오천 원돈 하는 건데요? 한번 하는 까는데? 근데 잠깐만 이거 비밀 천고만 열면은 이만 로벅스를 준다는 거잖아. 이거 어쨌든 뭐해기도 아니야? 무조건 해야지. 투구유지 <웃음> 출발합니다. 안녕. 백 코인 샀고. 나이스 우와우. This is special key. 내놔. 네, <웃음> 난 이제 무자예야 미쳤다. <웃음> 이게 다 로벅스지. 오케이. 돈 주세요. 돈, 돈, 돈. 왜안 먹어져? 아, 이만 로벅스 주세요. 잠깐. 이거 보아하니까 이거 비밀번호 같은데? 이거 설마 비밀번호를 맞춰야 이거. 이만 로봇스를 준다는 얘기야? 확률이 999분의 1 성공할 확률이 0.1%인데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에라 모르겄다 369 369 369 369요 숫자 마음에 드네요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나에게 오라 <놀람> 이만 로봇스요5 0 <놀람> <아이씨. 놀람> 5천 원이 하늘로 공중 분해된 거예요 이거? 이거 근데 진짜 주는 거 맞아? 아무리 봐도 그냥 낚인 거 같은데? 혹시나 배지를 한번 볼까요? 어? 뱅크 오너 0.0% 불가능 한 명도 못 얻었는데요? 잠깐만 설마... 낚인 거야? 어, 어, 어. 야 엘골블리너! 너 귀여우니까 다안줄 알아? 어? 내일 0 0로봄스 내놔! 멋있다. 아 진짜 그냥 꼭 당했네? 내름도안어요 개발자분한테 이거 내가 잘못한거야? 999번을 도전한 사람이 없어? 어그로만 잔뜩 끈 느낌이네요 파이어 <웃음> 불질러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즐거우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휴지가 불쌍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50층 넘어서 조금 깨다가 말았으니까 어. 요번에는 1 0 0층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프레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아... 일단 여기 100층까지는 있겠죠? 오케이 비타민 넣었다 이게 비타민이 지금 저 완전 핵 꿀이거든요 빠르게 달려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아무래도 억울한데 이제 100층이나 좀 한번 뚫어보자 와 이정도 이제 페이스는 좀 답답하네요 슬슬 한번 펌퍼러 올려볼까요? 피카츄급 피카축! 전광석화 온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아이즈 비켜요 6 8 0 어.. 어 뭐야 오.. 어. 엠부싱이 지나갑니다 꿀귀요미로 변한 엠부싱인데 저번에 한번 크게 당했었죠? 이거봐 이거봐 간척하면서 돌아오고 간척하면서 돌아오고 어도좀 해. Oh, my God. 갓 방금, 은또 뭐야? 완전 히 새로운 녀석 같은데요. 아 그만 멈춰. 야 이렇게 죽을 수 n the old. h e I 쫓아오고 있냐? 83층, 84층, 러러러러 85층, 오, 오냐, 오냐, 오고 뭐 있냐? 으, 으, 으, 87, 오케이, 어, 어 잠깐 콤보, 콤보, 콤보 뭐야, 콤보 뭐야? 아니, 러시랑 같이 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음, 못 오지, 안 돼요. 소식간고 99층 달성 100층은 과연? 뭐야 어? 설마 이렇게 허무하게 클리어? 어쨌든 나이스하게 100층 돌파! 뭐지? 스마일을 만났습니다 스마일한테서 탈출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전혀 감이 안하는데? 큰일났다 어, 어, 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오케이, 뭐, 뭐, 뭐든 뭐뭐 일단 집어봐. 빨간색 두 개랑 파란색 세 개? 아, 이거 패턴을 모르겠네. 일단 주변을 싹 뒤져가지고요. 아, 잠깐. 설마 여기 깔을 맞추는 건가? 아, 막 소리가 나는데. 아, 어떻게 맞추는 거, 이거? 아, 오오. 오. 오케이. 버튼을 다 남기는 거구나 이거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세개 맞추면 되는 거 같아. 버튼 나머지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100층은 휴미모도도 쉽지 않은데? 두개두개더 찾아야 돼요 버튼을 지금. 아 지금 비타민도 없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발자국 소리 너무 무서워 어 초록이 초록색 피규어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오 마이 갓! 와 진짜 방금 진짜 위험했다 와 양각 자필뻔 했어 어 찾았다 이번 한 개만 더 뭐지? 아니 잠깐만 방금 뭘본것 같은데요? 엘 <웃음> 고블리노 씨왜 거기 계세요? 한 정상에서 그 컵라면 파는 그 아줌마 아저씨들 그그그그 그, 그, 그, 그거 그 방법이야? 저기요 엄마, 니왜 여기서? 어? 엘고블리노 레이스를 이겼다고요? 어 그래? 내가 너랑 뭐 경주를 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고맙다. 자 여기서 빨강 빨강 파랑 파랑 파랑 됐어. 그래요? 오와. 나이스 나타출 가 떴냐? 왜요 왜요 왜오 no 오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어머 어머 어머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 엘베 어디인데 엘베 어디인데 여긴가 나가 그렇지 <웃음> 역시 저도 이제 워즈 고인물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군요. 하와이 모드도 클리어. 제가 아까운 로벅스는 뜯겼지만 그래도 클리어에는 성공!